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모바비로 편집을 할때 오디오 부분만 따로 녹음을 해서 오디오 파일만 컷 편집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보통 컷 편집을 하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든지 또는 컷 편집을 다 해놓고 이렇게 클립들을 일일이 붙이는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방식 다 굉장히 번거롭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바비에서 오디오 부분만 컷 편집을 했을 때컷 편집한 클립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아주 쉽게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비디오 부분을 컷 편집을 할 때도 우리가 컷 편집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무조건 삭제를 하지 않고 컷 편집을 하고 남기고 싶은 부분도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부분에서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일괄적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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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 파일을 가지고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디오 부분을 분리를 하고 싶으시면 밑에 오디오 부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밑으로 뚝 땡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된 거고요. 비디오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지워주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 부분만 깔끔하게 나왔죠?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해주셔서 클릭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이렇게 7초 정도를 들었는데, 앞에 시작하는 부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중간에 제가 목이 잠겨서 다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 간격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컷 편집을 해야 될 텐데, 보통 하실 때는 이렇게 컷 편집을 하고, 클릭 선택해서 삭제하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시든지, 컷 편집을 하고, 여기도 컷 편집을 하고, 이렇게 삭제를 하고, 이렇게 붙이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미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은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하는 방식은 여기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져오기 창에서 배경에 들어간 다음에 검은색 단색 배경을 불러 와줍니다 그리고 클립의 길이도 맞춰 주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오디오 부분 보시면 이렇게 링크 해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눌러서 이렇게 링크 연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게 스토리보드 형식이라 그래가지고 모바비만의 특징인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컷 편집하실 때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하기로 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와 똑같이 바로 편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카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 부분만 이렇게 한다든지 위에 비디오 부분만 이렇게 하면 따로 이렇게 카 편집이 돼서 이렇게 지우게 되면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고 카 편집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비디오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삭제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아까 앞부분에 지웠을때 공백이 생겼던 거와는 다르게 다시 우리가 굳이 붙일 필요 없이 저절로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모버비에서 마그네틱 타임라인 이라는 기능 때문인데요 이때도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풀려 있어야 이 효과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컷 편집을 한 상태에서 삭제를 하는데 이때 또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여기 위에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이 메인 트랙 기준으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을 클릭을 하고 삭제를 하게 되면 똑같이 그냥 오디오만 날라가서 다시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디오 트랙을 선택을 하시고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두 개를 보시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을 하시고 일단 카펜집을 다 해줄게요. 자 이렇게 카펜집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 포함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제 삭제하려고 하는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선택이 됐죠? 그리고 다시 선택.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다시 누르면 없어지는데 이때 또 주의하실 점이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다시 눌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누르면 선택했던 게 해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컨트롤을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일괄 삭제가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초짜리 영상이 3초가 되면서 깔끔하게 지워졌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요. 클릭해주셔서 클릭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예시를 들어드린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컷 편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내보내기를 할 건데 오디오 파일만 내보내서 다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부분 트랙 연결했던 부분을 다시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비디오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딱 지워줍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내보내기를 해 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뭐 사용을 한다든지 하실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오디오 부분이었고 영상을 카편집을 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트랙을 가지고 왔을 때이 비디오 내에서 이런 파장을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컷 편집을 할때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컷 편집을 해주시고 똑같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클립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깔끔하게 이렇게 편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